오빠, 우리 곧 결혼하니까 상견례 하는 거 알지? 올 부모님이 오빠 보고 싶다고 이번 주 토요일에 오빠 보고 시간되냐는데? 나 되긴 하는데? 근데 상견례 보통 밖에서 하는 거겠지? 응, 당연히 밖에서 봐야지. 누가 요즘 상견례를 집에서 해, 밖에서 외식할 거야? 그, 그래. 그렇지. 아하. 오빠, 여기야, 여기. 민지야. 오빠, 우리 백화점부터 가서 옷부터 구경하자. 상견례 시간까지 3시간 정도 남아있는. <웃음> 그래, 야 그렇게 하자. <웃음> 어 오빠, 이 셔츠 오빠한테 딱이당어 남자친구분께서 다리도 기셔서그 셔츠랑 딱 어울리세요. 완전 멋있으세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여보세요? 어, 그래? 알겠어, 엄마. 그럼 지금 그쪽으로 갈게. 오빠, 부모님이 약속 장소 잡으셨대 한식집으로 정하셨나봐. 어딘데? 여기서 가까운 한식집 있어. 내가 안내할게. 다 한식집이라고? 그, 그래? 응, 후 근데 오빠 표정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웅그랭 지금 가면 시간 맞을 것 같아 어서오세요 두 분이신가요? 김복남씨로 예약되어 있는 곳 안내 부탁드려요 김복남씨요아네 이쪽으로 오시면 되세요 네 여기가 김복남씨 예약실입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근데 키가 되게 크시네요 아하하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난 오빠가 훨씬 좋아 난 키랑 상관없이 자신감 있고 착하고 매력있는 올 동수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어. 하하 뭐 사람은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어서 들어가시죠. 아, 들으셨구나. 죄송해요. 들어가자 오빠. <웃음> 오빠 어서 들어가자. 부모님 기다리시겠다. <웃음> 오빠 왜안 올라와? 응? <웃음> 아니, 손님 신발은 벗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빠, 신발 신고 올라오면 어떻게 해? 여기 자식이라 신발 신고 올라오면 안 돼. 아. 어. 아니, 근데 뭐지? 봉수오빠가왜 이러지? 평소에 이렇게 자신감 있었던 봉수오빠가왜 이렇게 풀죽어 있는 거지? 미니야, 이 사람 나보다 작지? 그치? 포에이키오케케 우 음, 오빠가 좀더큰거 같아? 오빠 멋있어? 알아! 오빠 뭐해? 오빠 뭐해? 오빠 뭐해? 어! 빨리 신발 벗어! <웃음> 오빠 뭐해? 오빠 어딨어? 오빠 왜 나보다 작아? 말을 해이 씨발 동수 오빠 뭐 뭐지 도대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나에겐 남에게 말하지 못할 숨겨진 비밀이 있다 뭐가 이렇게 밖이 시끄러워? 아, 아빠. 자네가 우리 딸 사이 될 사람인가? 네, 아, 네. 뭐야, 이 난쟁이는?